골드 집사님께서 다음주 수요일날 놀러가는데 룸은 예약해? 어, 룸 같은 경우에는 예약하시면 좋긴 한데 몇시 오시는데요? 오퍼스 고객분들의 나이가 보통 어떻게 되시나요?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해요 정말 다양해요 어막내들요 이 친구들도 주일이 잡혔어요, 자기네들끼리. 처음에, 원래 부부 사이도 처음엔 싸움 많이 하잖아요.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. 여기도 야교 강식이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도 센 사람이 정해져, 정해진 거같아 그래서 이렇게 자기네들끼리도 서열이 정해졌어. 내가 뭐 어미 개면은 내가 새끼를 뭐 낳는데 한 일곱 마리 낳잖아. 았 그러면은 형제 개들도 지끼리 서열이 있어. 점 많이 먹고 등치가 큰 애들이 원래 보면은 좀이렇게 서열이 높잖아. 음. 전 부처님께서 신경을 감사합니다. 맘에들 중에서 누가 제일 세요 음... 써니가 제일 세요 써니는 암묵적으로 약간 무게감이 있어요. 이 친구가 살짝 무게감이 있고 음... 아이가 좀셌었는데 요즘에 잦은 지각으로 귀가 확눌렸어요 음. <웃음> 어머 지각 쓰리 아웃이면 아홉 아웃 시 나오겠네. 아무 아 시네. 어떻게? 초롱이랑 나은이는 막내 아니에요. 내가 예전에는 지각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뭐랬어요. 한 번은 한 달에 15일을 지각하는 나가씨가 있었어요. 안 믿기죠? 그래서 봐주고 봐주고 봐주고 봐주고 봐주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다른 친구들이 지각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태클을못 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나중에 되니까 산으로 가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잘랐어요. 결국은그 친구를. 어한 달에 15일 지각하고 열일 쉬니까 한 달에 5일 빼곤 다 지각하는 거죠. 근태는 기본 중에 기본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? 나도 나 정도 되는 끝발이면 뭐 조금 늦게. 일어나도 아우 되게 여유롭고 같잖아요안 그래요? 저도 방송이 있는 날에 만약에 아홉 시넘어지어날이라 아이씨, 이거 좀 됐다! 와! 어떻게 해! 어떻게 해! 어떻게 해! 어떻게 해! 막하면 진짜 준비해. 이렇게 준비해요. 막 아, 생각하면서 담배도 피면서, 아이, 어떡하지? 어, 머리는, 어, 재탕? 뭐, 어떻게 해! 진짜 이렇게 준비하는데, 올해 내가 나이가 만 여덟인데도 난 아직도 이렇게 근면성실한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. 언니 신임 영상 내려간 이유가 있나요? 네 이게 없어졌으니까 아니 내가 그 친구한테 카톡을 남겼어요 며칠 일했니? 3일인가 4일인 4일 것 같은데 확인위에 네가 일한 만큼 붙여줄 테니까 계좌번호 줘 이렇게 문자보냈는데안 읽고 있는데 카톡을? 저희 초등학교 3학년 둘째 아들 어, 10시 되면 자러 들어가면서 이쁜아줌마방송 <웃음> 오늘도 하냐고 물어봐요 <웃음> 아, 이쁜아줌마 <웃음> 차단했겠지 차단했겠죠 저기 뭐 걔도 차단했는데 유자도 차단 당했던데 계산은 정확한 게 아니라 줘야 될건 줘야 되고 받, 받는 거는 확실히 받아야 되잖아 나중에 딴말 할까 봐가 아니라 당연히 일을 했으면 받아가는 게 정상 아니에요? 맞잖아 내가 어디가 일했는데 못 받으면 짱 나잖아요 이거왜안 받고 가는 거지? 근데 중소기업은 안 주거든요. 어 그래요? 저희는 좋아요. 어쩐지 방송에서 사람들이 신입 착하다고 하실 때 추자님이 말어 그런 건 아니에요. 그때는 나도 몰랐으니까 사람은 그 친구가 착하잖아요. 딱 보게도 착해 보이잖아. 근데 여기랑 안 맞는 거예요. 여기랑 안 맞기 때문에 간 거지. 그니까 나쁘다는 아니에요.